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간으로 보는 거고요. 이 기간을 청소년기. 네. 네. 그리고 21세부터 30세까지를 청장년기라고 말하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도 성인과 맞물리는 시기기 이 때문에 어. 어른이 보험이다 음. 라고 불리고 있죠 어. 그러면 이 소아기를 음. 구분하는 데는 음. 보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네가지 음. 정도로 구분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5세까지 태아보험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음.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6세부터 15세까지 음. 요기를 이제 아동기 네. 16세부터 20세까지 음. 이때를 청소년기 음. 구분하고 마지막이 이제 성인이 된 음. 어린이들이 아닌데 어린이라고 불리는 어른이들 네. 어른이 음. 어른이 시기 이렇게 네가지 이 가지를 가지고 음. 보험을 바라보시면 네. 보험을 선택하시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음, 맞아요. 보통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의 한도를 정할 때도 음. 이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더 줄이면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좀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사실은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게 쉽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변화의 기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. 뭐몇 개월 차이로 기본 담보의 구성이 바뀌요 담보 한도가 바뀌요 맞아요, 맞아요. 어, 우리 자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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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되는지,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